안녕하세요 증권 방송이나 유튜브 카페 등등 수많은 증권 전문가들이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개인들은 이상하게도 증권 전문가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인들은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을까요 주식 투자를 성공해 줄수 있는 전문가는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밝혀 주고자 합니다 현재 주식 전문가 카페에서 유로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이나 앞으로 가입하실 분들이 있다면 냉정하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시라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소위 전문가들 전문가 직업 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마 전부 다 직접 주식 매매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전부 다 주식실전 매매에서 실패했다고 봅니다. 아마 주식실전 매매 성공했다면 굳이 힘들고 욕먹어 가면서 전문가 생활을 하는지 의문점을 가져보세요. 지금쯤 큰돈 벌어 편안히 살아야지요. 그리고 성공한 방법으로 평생 돈 벌면서 편안히 살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전문가 생활을 할까? 그 이유는 자기들이 직접 매매해서는 도저히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 매매하면 도저히 답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겪으면서 힘들 개인 투자자들 심리 및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약박한 주식 경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돈벌이에 이용합니다. 왜 이용당하십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종목을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하고 얼마에 손절하라고 하는 것은 주식판 노비문서와 같다고 봅니다.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로 살려고 하십니까? 주식 실전 매매 실패자들에게 말입니다. 소위 전문가가 아는 정보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고 이미 인터넷에 다 나와있는 정보들입니다. 알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역정보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보는 것은 차트를 보고 추천하는데 차트 보고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결국은 깡통찹니다. 전문가에게 의존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자칫 한두 종목이 운으로 성공했다고 믿어버리면 맹신으로 바꿔서 한순간에 쪽박을 찰 수가 있습니다. 맹신하면 투자금이 늘어납니다. 주식시장은 10번 중한 번만 잘못되어도 모든 투자금을 다 잃을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가를 결정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 직접 매매해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거에 실패한 소위 전문가들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나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엄청난 결과입니다. 또 절대 알아야 할 부분은 소위 주식 전문가들은 입으로만 매수하고 매도하고선절합니다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테마주 500% 먹었네 어떤 종목은 100% 먹었네 50% 먹었네 입으로만 매매하고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게 쉽게 올라갔을까요 그것도 매일매일 장중매매를 하면서 말입니다 하루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서 실시간으로 보는데 어디 누가 버티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생겨난 것은 HTS가 새로 생기고 발전하면서 생긴 겁니다. 과거에 HTS에 발달되기 전에는 증권 객장에서 기생하는 일종의 브로커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요즘 장중 실시간 방송 회원 모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초단타나 단타 쳐서 돈벌었습니까 증권사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들 돈 빼서 먹으려고 연구하고 개발한 것이 요즘 HTS입니다. 매매를 많이 해서 수수료 뜯어먹으려고 말입니다. 무슨 무슨 실전투자 대회리 말입니다. 장중 생방송 자체가 뭡니까? 초단타 조장 아닙니까? 여기에 편승해 생겨난 것이 소위 주식 전문가들입니다. 하루종일 HTS 쳐다봐서 돈 버는 사람 봤습니까? 투자가 아니고 투기 아닙니까?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들 돈벌이에 이용하는데 왜 이용당하십니까? 내 피같은 돈을 말입니다. 주식 투자자 할 실력이 안되면 준비기간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사회생활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력과 경험 고생 없이 쉽게 돈 번다. 가능할까요? 탐욕입니다. 종목을 추천해서 안 가면 소위 전문가들은 자기들은 손에 안 보니 그냥 말로 죄송하다. 다음에 손해본 것까지 합쳐서 이익을 내주겠다. 말로만 하면 끝입니다. 혹시라도 많은 손실이 나면 정보를 내세우든지 차트가 살아있으니 홀딩하세요. 그냥 장기투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얼마나 심리적 고통을 겪으십니까? 주식 매수 후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느 누구도 자기 현재 감정을 대신해 줄 수는 없지요. 오직 하나 나 자신 뿐입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 한두 번 가면 자기가 마치 자기 실력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기고만장합니다.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아마 자기들은 절대로 매수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입으로만 했으니까요. 막상 자기 돈 들어가면 매수 못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길들여 있을 것입니다. 매일 주식시장에서 보고 있으니 경우에 수가 워낙 많고 또한 생각이 많으니 자기 돈이면 절대로 매수 못할 겁니다 왜냐 과거에 직접매매할 때 실패를 했으니까요 이 세상 죽기 전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 뿐입니다 특히 주식투자자는 돈이 오고 가고 하는 전쟁터입니다 아무 경험과 노력 없이 이 세상에서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순간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전문가를 잘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일면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면식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주식투자 실패자들에게 피같은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주가의 등락에 대하여 그 어떠한 결정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정말로 중요한 정보, 아무나에게 가르쳐 줄까요?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하세요. 자신이 직접 경험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나만의 매매 방식을 만들어 보세요. 세상에서 경험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끝으로 소위 모든 주식 전문가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잘하면 제발 직접 투자하세요. 개인 투자자들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증권 전문가 사이트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있지요. 저희가 제공하는 증권 데이터와 정보는 투자 참고 상황일 뿐 투자 권유 또는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네요. 2부에서는 내가 주식을 사면 떨어지고 매도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미수와 신용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